이번 시간에 그려볼 에밀리아 클라크는 1986년에 태어난 영국의 배우입니다. 3살 때 음향 전문가인 아버지 회사를 찾았다가 연기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눈썹 때문에 어릴 적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엄마가 어른이 되면 감사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엄마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그녀는 연기를 하지 않았다면 건축가, 가수, 그래픽 디자이너가 되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에밀리아 클라크는 피아노를 잘 치고 재즈를 부를 줄도 압니다. 게다가 기타와 플루트도 연주할줄 안다고 합니다. 그녀는 왕자의 게임에서 데너리스 타르가리엔으로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역할은 배우 탐진 머천트가 맡기로 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그녀가 역할을 그만둔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에밀리아 클라크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그녀가 할수 있는 스포츠는 승마, 빙상, 달리기, 보트, 스키, 수영, 테니스 등입니다. 왕좌의 게임에서 데너리스 역을 맡은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좋아합니다. 데너리스는 어린 소녀들과 여성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사람이다. 누군가의 아내나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 여자 자신으로 남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왕좌의 게임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녀를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데너리스는 금발이지만, 진짜 에밀리아 클라크는 짙은 갈색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